공식적으로 피해 액수의 규모나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볼때 당연히 민사 형사상의 그뭐 장모님이라고 하는 분아 지금 제가, 제가 여쭤본 것은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문제 아 네네네 아, 네네.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배우자의 부모 장모에 관한 이야기죠 둘다 전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나는 네. 전달을 받았습니다 장모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,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검사지휘를 이용한 외압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사법 절차를 통서 이미 혐의 없음이라든지 무죄가 확정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또이 자리에 불려나와서 그 과거의 사건이 다시 또 언론이나 국민들께 회자되는 다시 또한번 그런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은 또 된다. 총장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조국 장관 비슷하게는 못해도 한스프분의 정도 투사를할 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에 관련된 사건은 우리 검찰 내부에서 옛날부터 어? 보고 안 받고 관여 안 하는 것이지. 제가 여기 어, 앉아 있으면서 우리 장모를 쏴사해라 누구를 쏴사라 그렇게 할 것. 그 정도 되면요. 어? 제가 그냥 나가야죠. 저는 위선입니다.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. 언행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검찰 기준으로 봤을 때 아, 정말 최고 살아있는 권력은 역시 총장과 총장 측근 아니냐. 네.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.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께서 네.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형태다라고 생각됩니다. 네.